자산불평등 완화, 종부세 강화로, 어, 박주민 의원과의 참여연 데에서 주최하는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예, 어, 저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어, 뭐, 토론자하고 발제자하고 잠시 좀 소개를 일단 어, 드리고, 어, 저는 좌장을 맡은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제는 우리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토론으로는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님 수고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론자로는 홍정훈 사회도시연구원님께서 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 변광욱 기획재정부 재산세제 과장님도 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 아시다시피 어, 2014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가격 급등이 어,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참여연대에서는 오랫동안 어, 특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로소득 환수가 중요하다. 그리고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유세 강화, 그중에서도 고액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종부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라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6.17, 7.10 대책을 통해서 종부세 완화 조치가 좀 들어가긴 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이 7.10 대책이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지만 오늘의 토론회는 그중에서도 특히 종부세에 어,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좀 자세하게 향후에 어, 어떻게 더 깊이 있게 개혁이 되어야 하는지를 같이 논의하는 그런 진지한 자리로 어, 그렇게 만들고자 합니다. 자제 인사 말뭐 어, 개회사는 이 정도로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귀하신 두 분이 좀 오셨는데요. 어, 잠깐 어, 인사와 또 말씀을 잠깐 듣고 축사 겸 해서 듣고 저희 토론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가나다 순으로 하면 우리 이수진. 어, 아, 그러면 그런가요? 그러더 <웃음> 중요하신 <웃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 이 홍기원, 어, 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갑, 국회의원께서 잠깐 소개와 말씀. 안녕하세요. <웃음> 홍기원입니다. 제부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저는 국토교통인 책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인상에 대해서 저도 많은 책임이 있고 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풀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부세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종부세와 재산세의 정확한 차이도 잘 모를 정도로 좀 제가 무지한 면도 있고 또 어느 수준까지 부과해야 정말 조세조항도 극복하면서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이런 걸좀 공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예, 배우려고 왔는데 아쉽게도 저희가 10시 반에 의원총회가 있어서 좀 듣질 못하게 돼서 좀 많이 아쉬운데 일단 자료를 보고 공부한다는 자세로 예,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어, 저도 마찬가지로 좀 공부를 좀 하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요새 언론에도 그렇고 부동산 관련된 법 굉장히 뜨거운데요. 뭐인대차3법도 한번 쭉 읽어보고 그다음에.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재산세를 내본 적도, 종부세를 내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 즉그 저는 집이 없습니다. 아, 제가 노동조합 활동하면서 나름대로 생그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게. 아이들이 원하지 않으면 공교육을 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집을 소유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어, 어찌하다 보니까 이제 재산 증식, <웃음> 부동산이라는 게 재산 증식의 목적이 돼서 많은 분들이 그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어,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내 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키우고 뭐그 그 삶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는. 아, 불가능에 가깝다. 예, 지금 부동산 그 가격을 보면은 그러다 보니 청년들도 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자산 불평등에 대한 이제 문제 인식도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결국 이렇게 되면은 아, 임금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임금을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을 빠질 수밖에 없고. 또 아예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 결국은 노동시장도또 양극화가 점점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마련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 많은 자산들이 이렇게 투기 목적에 부동산 증식으로 갈 것이 아니라 사실 다른 영역에서 쓰여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를 만드는 그런 기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사실 좀 안타깝고 속상하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토론회에서 많이 공부하고 싶었는데 홍기현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오늘 위원청회가 바로 또 개원도 그렇고 잡혀서 자리를 뜨게 됐는데요. 잘 읽어보고 저희도 이 부동산 정책이 우리 노동자들에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는 무엇인지 공부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에 임해주시는 우리 토론자분들 또사장님또 발제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이 올라가기니까 봐주시고요. 워낙 바주실 테니까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찾아뵙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홍여님께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우리나라 교육 문제와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된 것은 그 남자들이 바깥 일을 하느라고 그 교육과 부동산을 그 집안의 일이다 라고 해서 맡겨두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온갖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의원님께서도 좀 관심을 기울이셔야 할것 같고요. 우리, 우리 이수진 의원님께서 집이 없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많은 세입자들이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이 문제의 본질이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집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서 두분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 많이 좀 신경 좀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제가 해당이 됩니다. 아, 그러신가? 오, 네, <웃음> 어, 진짜, 그러신가? 다 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어, 저는 시간을 딱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고 발제를 우리 박용대 선생님께서 해주실 것인데 딱 20분 어, 지켜서 해주시고요. 제가 5분 전에 사인을 드릴 테니까 사인을 드리면 딱 5분 안에 끝나는 것으로 앞부분에 너무 많이 시간을 쓰시면 뒷부분을 할수 없거든요. 그 앞부분의 배경은 쫙 넘어가시고 핵심 위주로 20분 안에 어, 끝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웃음> 참여연대 박용대라고 합니다. 음 방금 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아니면 주택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금 시기 최고의 위생 과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 역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실질적으로 부동산 문제라는 것들이 결국 자산 불평등을 해소를 위해서도 그다음에 우리 서민들의 주거비 안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거냐라는 것은 뭐 하나의 대책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부동산 보유세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 지금 시기에 이런 부동산 보유세의 중심에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주 시적절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지금 관련해서 음, 저희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이제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에 관한 좀 진지한 고민과 성찰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지금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발제할 양이 을좀 많은 편인데 전부 다 발제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발제의 내용을 이렇게 적은 것은 지금 종합부동산세법을 바라보면서 여러 쟁점들을 한번 다뤄봤으면 해서 그거를 이제 발제문에 적어봤고요. 발표는 뭐 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분 내로 어떻게 주요 과제로서 주로 종부세법의 개정 방안에 관한 토론을 할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예, 예 발제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상에 <웃음> <편에 웃음> 네. 박준희 의원님께서 주습니다그 주최하는 의원실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발제를 시작해서 불구하고 끊고, <웃음> 끊고 잠깐 말씀 뭐 예, 같이 주최 공동주최 하시니 잠깐 말씀해 주시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분 시간을 정해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최근에 부동산 문제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정말 분노도 하시고 싫음에도 겨우 하시는데 어, 좋은 해결 방법 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이 부분이라서 많은 말씀해 주시면 또 정책을 만들거나 하는데도 도움이 돼서 그런 싫음의 겨운 우리 국민들에게 좀 위안도 될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 양해를 좀 보여줄게요. 응. 이수진 의원님도 마찬가지인데 다의원님들다 마찬가지인데 10시 반부터 저희가 의총이 도 있어요. 예. 우리 니다 그러면 빠른 속도로 이제 안고변 사진 한장 찍고 <웃음>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최대한 발제를 들으시도록 네. 빨리 나오셔서 여게 이렇게 도요를 해주십시오. 아, 아. 그 시간을 그 시간을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일단 저희가 t u n e 까 eh eh. 온켜 n a s t y k 조금 be in t o u c 금 조금 <웃음> 동글대 화이팅! 화이팅! <웃음> <웃음> 자, 10분, 10시, 9시 반, 1시 반에 나가셔야 한다니까? 아니, 이제 10시 한 20분에 나가야 안에 뭐회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14분이니까. 5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일단 박용대 선생님께서 네. 다른 부분 말고 네. 핵심만 일단 앞부분에 딱 하실 시 거면 함께 하십시오. <웃음> <웃음> 예. 그 발제문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문 6페이지입니다. 우선 앞부분 말고 저희들이 자산불평등과 관련한 거뭐 기사 보도나 연구 보도에서 많이 나온 것처럼 잘 아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이제 전명일 선생님께서 발, 그 만든 순자산 분위별 점유율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10분위별로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 우선 그 순자산, 음, 순자산 열을 보시면, 실제로 제일 밑에 나와 있는 상위 1%가 11.3%, 상위 5%가 28.8%, 상위 10%가 42.1%를 저희 나라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실물 자산은 뭐 금융자산이나 다른 것과 관리실무자세 대부분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부동산이 상위 1%가 11.6%, 상위 5%가 29.2%, 상위 10%가 4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위 뭐 10%가 42%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나머지 90%보다도 엄청난 양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7페지는 이그 순자산의 분위별 1인당 평균 자산을 이제 계산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어 김낙연 선생님께서는 순자산 분위별 자산 집중도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통계치를 김낙연 선생님께서 조금 더 수정해가지고 나온 건데, 훨씬 더 자산 집중도가 높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은 앞부분에는 실제적 순자산 관련해서 11.3%라고 이야기했는데, 김낙연 선생님께서 연구해서 발표하신 내용에 의하면 순자산은 상위 1%가 23.9%, 그리고 상위 10%가 62.9%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연구자들에 의해서 약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지금 자산 불평등 뭐 양극화라고 표현될 만큼 자산 불평등이나 아니면 상위의 자산 집중도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저희들 이제 주택 문제와 관련한 주택 뭐 부동산 에는 주택 말고도 토지도 많이 불평등도가 있는데 우선 지금 굉장히 현안이 되고 있는 주택 문제를 한번 보시면 주택의 소유 집중도를 통계청 자료를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2018년에 가구 총수가 1990만 정도입니다. 저희도 한 2천만 가까이 되죠. 근데 주택 총수는 2081만 채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주택 보급률이 104.2%입니다. 104.2%란 말은 전체 가구수보다 주택이 더 4% 정도 더 많이 지어져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무려 83만 8천 채 정도가 더 지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희들 한 가구당 한 채씩만 이렇게 소유를 하게 되면 83만 채가 더 남게 지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무주택 가구수의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 870만 가구가 무주택 가구입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43.77%입니다. 아까 이수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의 43%나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주택 가구가 40% 이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보급률은 104%이고 83만 채가 더 지어져 있는데 실제로 무주택이 43만. 그 43.77%, 874만 가구가 무주택이란 뜻이에요. 이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라고 느 하면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주택 이상 가구가 저희들 주택의 61%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 그만큼, 뭐 이거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설명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 다주택을 가지려고 하느냐. 자산 정식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막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다른 자산과 달리 주택은 모든 사람들이 가족들하고 살아야 되는 공간이고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필수제입니다. 그냥 없어서 지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이 굉장히 큰 민생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관련해서 지금 뭐 일각에서는 주택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주택 공급론도 나오고 있는데 어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주택보급률이 104%이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 전국의 집으로 이야기하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수도권이나 서울의 주택보급이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주택보급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은 계속적으로 인구가 들어오면 집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보급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집을 지어서, 수도권에 계속 집을 지어서 이사람들더 몰리게 하는 이런 현상들을 발생시키는 게 바람직할 거냐 아니면은 국토균형발전을 통해서 어쨌든 분산시키고 적절하게 주택보급을 이야기할 거냐라는 건데 뭐 저는 주택공급에 대한 것도 일말의 함성이 있다고 라 생각하지만 은 다만 주택공급만 이야기해서는 곤란하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주택 보유가 억제되지 않는 주택공급론는 계속 집값 문제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주택공급을 이야기하시더라도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는 정책을 필요로 하는 전제에서 일부 뭐 서민들을 위해서나 청년들을 위해서나 신혼부부를 위해서 주택 공급을 하는 것 그리고 주택 공급도 좀 장기적인 공공임대 주택으로 가는 게 맞다 분양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고 그런 정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주택이나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그 저희들 이제 뭐0 페이지 1 1 페이지인데요 어그 지금 현재 저희들 자산불평등 문제와 관련한 것들 그러니까 세금을 어디에서 어떻게 매길 거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저희들 뭐 역사적으로 이야기할 때 보통 그 담세력을 평가할 때 소득, 소득이라고 하면 지금 법인소득, 법인세고요. 개인소득, 소득세입니다. 그리고 소비행위, 부가가치세나 아니면 개별소비세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사람들이 그만한 능력이 있다. 세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고 라 봐서 그게 담세력을 포착을 해가지고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담재력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산입니다. 어, 자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더다나 자산 불평등이 심한 우리나라에서는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세금을 더 내게 하는 정책들이 필요한데, 그동안에 저희들 세제들을 쭉 비교하시면 다른 법인세라든가 소득세라든가 부가세에 비해서 자산과세는 미미합니다. 저는 그렇게 미미하기 때문에 그 자산과세가 이 미미하다는 이야기는 자산을 가지더라도 내가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전적으로 개인 소득으로 취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후 수익률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부동산이나 자산에 돈이 몰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정책들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자산에 대한 과세들은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는 부동산 보유세라는 것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11페이지인데요. 저희들 종합부동산세 각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2005년에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그래서 2005년에 했다가 2005년 12월에 달 조금 더 강화된 방향으로 개정을 했었는데 이게 2008년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세대별 합산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면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온 감세 정책하고 맞물려서 이게 단순하게 세대별 합산을 그냥 인별 합산으로 바꾸면서 그것만 조정하는 형태로 갔으면 큰 문제는 없으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아예 감세를 시키면서 엄청나게 무력화를 시켜버렸습니다. 마치 이제 그 보유세의 처음 도입될 때보다도 훨씬 더 후퇴된 걸. 그거를 예를 들면 13페이지를 보시면, 그 연도별 정부세 결정세액 현황이 나오는데요. 2008년에 보시면, 그 납세 인원이 41만 명입니다. 그리고 그 세수가 2조 3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009년에 2008년 개정되고 나서 21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9천억으로 줄었습니다. 3분의 1 가까이가 떨어진 거죠. 지금 2018년에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46만 명에 1조 8천억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지금 뭐 기재부에서 발표하시는 것은 51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2018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만큼 후퇴시켜서 이 자산과세에 대한 무력화가 발생을 했는지 저는 또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지금 부동산 문제가 또 촉발된 원인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대로 뒀더라면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자산과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뒀더라면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났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저희들 부동산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별로 각각의 세금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세금들이 있는데요. 취득단계는 취득세가 내고 그 다음 보유단계 내에서는 뭐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가 납부가 됩니다. 그리고 처분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행 종부세법은 종합부동산세법은 부동산 보유세라고 이야기해서 보유 단계에서 내는 과세입니다. 지금 종부세의 과세 대상을 보시면 주택과 토지인데요. 어, 특징은 뭐냐면 어, 지금 그 재산세에 나와 있는 주택과 토지를 그대로 가지고 오긴 하는데 뭐 지금 재산세의 과세 대상에서는 주택, 건축물, 토지, 항공기, 선박이 과세 대상입니다. 근데 종부세는 여기에서 주택만 건축물 중에서 주택만 가져오고 비주거형 건축물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토지와 관련해서도 분리합산 과세에 대해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에는 재산세의 과세 대상 중 일부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조금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과세 표준의 계산 방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 밑에 표에 박스에 들어있는 것처럼 저희들 과세 표준 계산하는 것은 주택. 국분 종부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한 금액에서 1세대 1주택은 9억 원, 1세대 4주택은 6억 원을 하고 그기에 다시 공정시작가액 비율로 90%, 지금 2020년에는 90%를 곱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어, 이렇게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로 주택 공시가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 다들 신문에서 알고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현실이 낮습니다. 현실화율이 낮고 이 현실화율이 낮은 단계 내에서 다시 또 낮은 동정시장 가액 비율로 뭐 100%를 곱하는 게 아니라 90%인가 조금 더 낮추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가의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가장 문제고요. 음. 그거는 뒤에 있는 16표지 마찬가지로 종합합산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합산토지에서도 어쨌든 과세표준을 굉장히 낮게 잡고 있고 그 원인은 공시, 공, 시지가랑그 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종합산 토지랑, 그다음 별도합산 토지의 과세에 있어서 또 문제는 뭐냐면, 종합산 토지 종부세는 지금 5억 원 이상에 관한, 그러니까 5억 원 밑으로는 과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노무현 정부 때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3억 원이었습니다. 그게 2008년 개정되면서 5억 원으로 왔고요. 그 다음에 별도합산 토지와 관련한 것도 지금 저희들이 공제되는 금액, 그러니까 80억 원이 공제되고 있는데 80억 원 미만의, 어, 아니, 80억 원 이하의 토지 가액과 관련한 것은 별도 합산 토지에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금액이죠. 80억 이라고 이야기하면. 저희들 어, 노면 정부 때 들어와서 맨 처음에 이 종부세법이 만들어질 때는 20억 원이었습니다. 그던 게 2008년 개정되면서 80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런 제이 문제들이 어, 현재 과세표준과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8페지의 이 세율입니다. 세율인데 지금 현행 세율 관련한 거를 보시면 지금 이제 개정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섯 개 구간으로 그러니까 종부세는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눠 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가 있고 그 다음에 종합합산토지 종부세가 있고 별도합산토지 종부세가 있습니다. 각각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택분 종부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의 과표 구간이 어 2주택 이하는 0.5%에서 2.7% 그 다음 3주택 이상이 0.6%에서 3.2%로 되어 있고요. 종합합산 토지는 세구간으로 해서 1.0%에서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합산 토지는 세구간으로 어 해서 0.5%에서 0.7%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명북상의 세율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보면 어 3%까지 내? 그 다음에 뭐 3.2% 까지 내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세표준 자체가 시가보다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실효세율이라는 게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2018년, 2019년에 그, 그도어드린 세수를 토지가약하고 비교해서 실제 납세 의무자들 부담하는 실효세율이 얼마인가를 분석을 해보니까 연구자들에 의해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0.13% 정도밖에 내지 않고 있더라. 그 정도밖에 부담하고 있지 않더라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뭐 지금 OECD 평균 아니면 뭐 나라에서 알수 있는 비교는 0.3% 이상으로 납부하고 있고 심지어는 1%를 넘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저희들 토지 가액이나 자산 집중도를 비교를 해봤을 때 실효세율이 너무 낮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그러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거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고쳤으면 좋겠다. 지금 여러 뭐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뭐 정부에서 안을 발표하고 얼마 전에 70대책으로도 발표를 했었고요.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정부세법 이런 방향으로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페이지입니다. 어, 19페이지에 가장 뭐 기본적으로는 실효세율이 인상됐으면 좋겠다 아까 실효세율이라는 거를 말씀드릴 때 0.13% 정도가 된다고 라 이야기했는데 0.13%라고 이야기를 하면 10억 제사를 가졌으면 130만 원 정도를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저희들 자산과 관련해서 보통 이, 이야기 드릴 때 이런 부동산 자산과세 말고 자동차도 자동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내게 됩니다 자동차를 내게 되는데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동차세를 내는 것에 비해서 부동산 보유세를 내는 것이 형편업 굉장히 낮게 잡혀 있습니다. 자동차를 내면서는 그 정도 비용을 내면서도 자산이라는 건 10억이나 20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100만, 200만 내는 것을 아까워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반발이 있는데 형평성 면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라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실효세율을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효세율은말 그대로 구체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내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세부담 수준은 과세표준의 세율을 뽑혀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하고 세율들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실효세율은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어 우선은 말씀드리는 것은 과세, 아까 전에 앞부분에 종부세법 이야기를 드리면서 문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세표준이 문제고 빨리 시가로 현실화율을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전제에서 지금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세율도 지금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0 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저희들 뭐참여연데 아니에서 말씀을 드리는 개정안을 조금 이야기를 드려보면 이제 1주택, 2주택 주택분 전부세는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어 지금 0.5%에서 2.7%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실질적으로그 구간에 여섯 개 구간으로 나누어진 것들을 위에 있는 최고 구간 두 개를 합쳐서 실질적으로저희도 과세표준이 50억이면 시가로 한 69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위에 123억이라는 걸만들어는데 실제 지금 최고세율 적용되는 대상이 어제 뭐김진의 의원님 발표하신 것은 20명밖에 안 돼요. 그런 20명을 위해서 구간을 만들 이유가 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 구간은 밑에 있는 구간하고 합쳐서 어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섯 구간 정도로 해서 0.6%에서 3.0% 정도로 올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다주택 보유의 억제도 필요한 거니까 두 주택 이상은 1.2%에서 6.0%로 이렇게 해서 조금 올렸으면 좋겠다. 여기는 세율은 이렇게 올리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가격이나 주택공시가격이나 공시지가가 얼마만큼 현실화되느냐에 따라서 이 세율은 좀 조정될 필요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1년에 한 번씩 그런 공시가격들이 발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그 공시가격이 갑작스럽게 지금 국토교통부의 입장에 의하면 저,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빨리 현실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그걸 전제로 해서 적정한 세율을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아마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전제로 했을 때는 세율을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다. 그래야 실효세율이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 0페이지에 2주택, 3주택 구별페이지인데 어, 내용의 설명들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저희들 종부세도 그렇고 양도소득세도 그렇고 내용들을 보시면 1세대 1주택이나 아니면 1주택 2주택에 대한 구별 1주택 다주택에 대한 구별이 아니라 중간에 2주택 3주택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조정대상지역 아닌 경우에는 3주택인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세율을 풍근했는데 저는 앞부분의 주택 소유 집중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주택하고 그렇지 않은 주택으로 구별해야 을 되는 거지. 중간에 2주택, 3주택이 구별이 있는 것은 국민들한테 잘못된 신호를 준다. 마치 2주택은 소유해도 된다라는 인상을 준다라는 거죠. 3주택부터는 굉장히 징벌적인, 뭐, 징벌적인 표현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높은 중과세를 한,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 수용하는데 2주택을 구별해서 을 실질적으로 2주택에 대해서는 마치 괜찮은 세율인 것처럼 괜찮은 이제 보유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오히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주택 보급률이 저희도 104%인데 200%까지, 그러두 그러니까 채를 가지려면 200%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공급해야지만 주택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는 논리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 뭐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지만 정부세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제가 지적, 어, 지적해드리는 거는 1주택, 응, 다주택을 구별했으면 좋겠다. 중간에 2주택, 3주택은 구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드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어, 이야기 드리는 거는 조정대상 지역과 관련한 겁니다. 조정대상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이자율과 관련한 거, 그 다음 담보대출율과 관련하는 거를 조정대상 지역에 해서 하는 건 상관없지만, 세법에서, 세제와 관련해서 조정대상 지역이 들어오는 거는 좀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도 현행정부세법이, 어, 2주택 이하라고 이야기 되어 있고, 2주택과 관련해서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은 3주택하고 같이 하는 높은 세율을 부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조정 대상 지역 외의 세율은 그거보다 낮기 때문에 투기자들이 계속 조정 대상 지역 외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풍선효과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조정 대상 지역이 계속 뒷북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택과 세제와 관련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전국적으로 1주택, 다주택으로 구별해서 1주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세율? 그 다음에 다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부과하면서 단순화시키면 실질적으로 이런 풍산효과를 막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에 우선 조합합산토지 종부세와 관련한 것인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세 공제금액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5억을 개인적으로는 3억으로 줄여서 실질적으로 과세 대상을 넓혀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3페이지에 보시면 납세의무자의 현행이 5억 을 초과하는 자인데 이걸 3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 바꾸고 과세 표준도 실제적으로 1.0%에서 3.0%를 세율을 조금 올려서 2.0%에서 6% 정도로 올려서 실질적인 토지 부담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4페이지에는 별도 합산 과세에 대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시 가격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료돼 있는데 이걸 25억 원으로 공제 금분을낮춰서 과세 대상을 넓힌 뒤에 세율도 현재 0.5에서 0.7% 굉장히 많이 후퇴된 겁니다. 그래서 최소 하나 0.6%에서 2.0%까지로 올라오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24페이지에 뭐 과세 표준이 시가를 반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 이제 이렇게 종부세를 강화하게 되면 나오는 이야기들이 실거주 고령가구, 그다음에 저소득 장기거주 가구에 대한 부담이 너무서 갑자기 세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부담 완화의 방법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 세액 자체를 완화하는 방법보다는 과세 이연을 시켜주는 납세 이연을 주는 방법이 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뭐 저소득이기 때문에 당장 종부세를 납부할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해야지만 20억 30억의 자산을 가진 자산가들은 분명한 거거든요. 그런 자산가들한테 세액을 깎아준다는 이야기는 형평에 굉장히 반하는 내용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지금 납부를 할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라는 그런 불만들을 불편들을 해소해 주면 되는 거니까 과세인을이연을 시켜서 상속을 하거나 나중에 처분하는 단계 내에서 그 나와 있는 과세액들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현재 당장 납부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방법이 타당하다. 그래서 뭐 과세 이현 요건으로 65세 이상 10년 이상 실거주 그렇게 1세대 1주택 이런 요건으로 해서 과세 이연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수 있다고 라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어 26페이지는 지금 많이 이야기되는 것처럼 어 임대주택, 주택 임대 등록 사업자들 관련해서 종부세 특혜를 주기 위해서 임대주택들이 합산해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국세 통계 연감에 의하면 한 138만 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종부세에서 합산 과세는 굉장히 큰 특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 등록 임대 사업자들이 늘어나서 종부세를 과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폐지해서 세제 혜택을 좀 폐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형평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 27페이지 세부담 상한제와 관련한 것은 지금 현재 어 150%, 300%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워낙 정부세율이 낮기 때문에 낮은 실효세율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 300% 정도도 부담을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 28페이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세 대상의 비주구형 건물이나 분리합산 토지가 빠져 있는데 이것도 종부세법에 들어와서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종합부동산 정부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과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종부세의 구조 자체가 재산세를 납부한 것들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문제도 발생하지 을 않고요. 이런 과세가 들어온다고 라 이야기해서 특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비주구형 건물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게 실제로 상가형 건물, 사무용 건물 그다음에 그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이런 거는 수십 채를 가지고 있어도 지금 종부세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어 이거는 굉장히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어, 발제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실제로 자산불평등이라는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과연 뭘까라는 건데 한 가지 정책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한 가지 정책만으로 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불평등이라는 건그 많은 자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비용을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도록 하고 그 세금을 그도들인 세금을 갖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재원으로 사용하는 게 자산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 중심에는 종부세가 들어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획기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료를 어, 상당히 충실히 만들어주셔서 많이 배구하고 될것 같습니다. 음, 예 그러면 토론 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훈 교원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 오늘 그 경영대 어, 소장님이 발표하신 것 중에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주택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인별과세를 세대별로 과세하자 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앞에 발제문에도 있었지만 그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때문에 그 세대별 합산과세가 인별과세로 바뀌면서 우리 세수가 절반 가량이 됐지 않습니까? 과세상도 그렇고 세수도랬는데 지금 방도수 장님이 제시한 건그 대안이거든요. 그 세대별로 과세하자. 를 왜냐하면 우리 1주 일주, 일세대 1주택 비과세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도 세대별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건 위험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대별로 세율을 달리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그 세금이, 어, 실질적으로 과세되는 측면이 있겠죠. 왜냐면, 어, 지금은 뭐 부부나 가족들이 한 치씩 따로 갖고 있으면 세 개, 네개 있어도 어, 따로따로 과세가 되는데 세대별로 과세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실효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우리 박주민 의원님께서 그 세법 개정안 발의하실 때꼭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바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재정기획 특위에서 활동할 때도 우리 박지민 의원님이 2018년에 발의한 그 종합부동산세법을 가지고 제안을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특위 활동을 할때 먼저 제안을 합니다. 주제를. 그래서 저희가 제안할 때 이제 박지민 의원님이 그때 안이 가장 그 선도적이었기 때문에 그 안으로 가자고 했었는데 거기에다가 아 오늘 이제 그 박영대 소장님이 발표하신 세대별 과세를 넣으면 정말 좀 이렇게 좀 많이 선진화된 과세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종합부동산세 그 쟁점별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요.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 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해서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관계 부부, 세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화에 취급하고 있다 라고 해서 위원을 냈고 다만 그 바로 밑에 보면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좀 달리 주, 주, 규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이제 소양이 발의한 게 1세대 1주택은 따로 세율을 적용하고 아 2주택 이상부터는 그거보다 중과하는 거기 때문에 아,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 다만 지금 아까 그소양이도 발표 때 얘기하셨지만 김진회 의원이 이번에 그 종합부동산세 그 발의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 전체 아, 어, 38만명인데 과세세상이 73%가 3억원 이하 그러니까 최저세율이죠 73%가 거기에 대다,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조합부동산세 뭐 겉은 뭐 대단하게 보이고 어뭐 이게 뭐 세금 폭탄이라고 하지만 그 부동산 가진 사람들은 물폭탄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뭐 아무런 실수성도 없고 이거 해서 뭐하냐 근데 다만 뭐예요 짜증나는 거를 사람이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고 짜증나는 걸 종합부동산세를 대표해서 얘기하고 있는 뿐이에요 사실 내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세율을 역시 과세표준 구간도 좀 세분화시키고 낮은 과세표준 구간에 세율을 올리지 않으면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게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뒷페이지 보시면 그 그래프가 우리 그 우리 그 재정개혁특위 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게 2016년 기준입니다 그 김준혜 의원이 얘기한 건 2018년 기준인데 앞에 과세표준 10억 미만이다 있어요 밑에 해봤자 뭐 100명도 채안 되는 사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4%에서 6% 물론 이것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고세율을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부에서 아 우리 제대로 하고 있다 이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불만을 최소화시키면서 특이 때도 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아 이거 최고세율이라도 좀 올리면 우리가 뭐한것 같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같긴 한데 한건 없죠 네. 그렇다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 저는 뭐 이제 다른 얘기도 많이 있지만 요번에 7.10 발표할 때도 여러 가지 그 블로그들 보면 다 짜증난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네. 이게 저도 이제 회사 생활 처음에 국세청에서 시작했는데 우리 국세청 조사할 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서 조사하려면 제대로 해라 찔끔찔끔 조사하면 민원만 많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종합부동산세발표하는게딱 그런 수준이에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뭐 이게 정말 악소리 안 나니까 계속 불평, 불만만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우리가 뭐 코로나19 대응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세제 관련 대응은 미국 연극 수준밖에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선명한 메시지를 줬다는 점에서 이전 대책과 굉장히 차별성 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다주택자들을 규제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는 거의 완성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참여정부보다도 강한 수준 수준이었기 때문에 어, 굉장히 강력했고 사실 이런 계기를 만들어 낸 거는 2018년에 박주민 의원님께서 종합부동산세를 거의 10년 만에 부활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 이전까지 사실. 어떤 자유주의 어떤 정당의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던 그 종합 부동산세라는 걸 다시 살려서 지금까지의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종합 부동산세만으로 또 부동산 시장을 과연 잡을 수 있는가,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약간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 이유는 37페이지에 적어놨는데 사실 1가구1주택자라는게 이종합보동산세법이나 양도소득세법 이런 양도소득세 이런 데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거의 신화 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니까 왜냐면은 일 가구 일 주택자에 대한 어떤 대시되는 존재가 다주택자라는 건데 사실 이 사이에 있는 다주택 가구나 그리고 다, 다, 다주택 가구에 속한 일 주택자라는 어떤 개인들은 호명되지 않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왜은 1가구 1주택자라는 게 가구와 개, 개인의 개념이 혼동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37페이지에 있는 표 1을 보시면 사실 아까 박용대 수장님께서 어, 발제문에 적어놓으셨던 표를 제가 약간 보완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박용대 변호사님이 적어주셨던 거에는 법인이 소유한 주택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율을 다시 계산해보면 은 1주택 가구와 2주택 이상 가구의 비율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거의 어, 주택 소유 가구와 무주택 가구의 비율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 정도로 2주택 이상 소유를 한 가구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고 또하나 충격적인 사실은 사실 뭐 통계청 연보만 봐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그 주택수의 순 증가분의 어, 몇 퍼센트죠? 잠시만요. 아네 84.8% 84.4% 37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아 죄송합니다 네.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주택수 증춘 증가분의 84.8%를 다주택가구가 차지했다 이거는 좀 굉장히 충격적인 거고 정부도 이것들을 파악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강력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하지만 여전히 어그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의 문제는 다주택 자를 규제하지만 다주택 가구를 규제할 방법은 없다. 사실 그건 정부가 잘못했다고 볼순 없고 헌법재판소가 2008년에 그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던 거가 사실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신승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약간 일치하는 거고 그다음에 표2을 보시면 1주택 자와 1주택 가구 수의 어떤 비율도 비교해 놓은 것도 좀 재밌었습니다. 어 그리고 다시 돌아보면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부의 이번 대책은 어, 다주택, 그러니까 1주택 가구들이 다주택 가구로 이제 자산을 증식하는 것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사실 다주택자 의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어떤 부동산 가격이 좀 비, 비이성적인 가격을 약간 조금 하향 안정화시키겠다는 거지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을 어, 낮춰서 무주택 가구들의 진입을 도와주겠다 이런 건 사실 그런 걸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여대 종부세 강화안에 대해서는 뭐 전반적으로는 동의하는데 저희가 약간 동의할 수 없는 지점은 이제 1주택자에 대한 어떤 이것도 사실 공제랑 비슷한 개념이죠. 과세 이연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하는 거는 종부세에 대한 과세 이연제도가 재산세에 대한 과세 이연제도로 번질, 번질까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실 1주택자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공제 혜택을 받고 있고 정부가 이제 작년에 발표한 대책에 의해서도 지금 최대 70%에 이르는 공제율을 80%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건데 어 이거 같은 경우는 38페이지에 있는 표 4를 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공시가격 10억 원 정도? 이게 한 시가로는 14억 정도 되거든요. 14억 정도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내는 전부세가 28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또 70% 80%까지 확대를 하고 또 심지어 이 가격도 부담될 수 있으니까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동의가 안 되고 그다음에 공시가격 이 20억 30억짜리 되는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뭐 600만 원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좀 굉장히 합리적인 뭐 합리적인 수준이 아닌가 혹은 또 오히려 어떤 분들은 더 굉장히 적다고도 할수 있죠. 그러니까 20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사람이 시가 한 20, 25억 정도를 소유하고 있다고 봐도 되거든요 근데 이, 그 부동산의 수익률을 어떤 개념을 계산할 때 보통 3%에서 4% 정도 잡고 있는데 최대 4로 잡고 있으면 25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은 1억 정도의 부동산 수익을 얻는다라고 가정을 할수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종부세는 615만 원 정도밖에 안 내고 있다라는 게 현실인데 이거를 더 많이 공제를 하고 심지어 이거를 과세를 이원하는게 적절하,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1주택자에 대한 연령공제 같은 거는 즉각적으로 폐지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그러니까 정부가 어 어쨌든 12.16, 6.17 대책에서 가장 획기적으로 내놓았던 정책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요건을 추가했다라는 점이거든요. 근데 사실 종부세라는 거는 거주 요건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가정해볼 수 있는 거죠. 강남에 정말 똘똘한 한채 영혼을 끌어 모아서 그가구의 모든 자산을 투자를 했는데 막상 그 가구는 거기에 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사실 일가구 일수택자라는 이유로 어떤 공제를 적용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은 좀 조정을 어 이번에 조금 미세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공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을 그리고 어쨌든 정부가 이번에 해명 대체 같은 해명 자료 같은 것도 발표를 하셔서 이제 뭐 가구 간 증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고 했을 때뭐그럴 가능성 높지 않다. 왜냐면 하 증여세나 뭐는 또 취득세에 대한 뭐 무상 무상, 무상 취득세에 대한 어떤 세율이 또 3.5%나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부담스러워서 어, 이제, 가구나, 그러니까 부부나, 혹은, 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간의 어떤 증여를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부부 간 공제도 지금 증여세가 6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아까 신승원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종부세 과표 구간이 3억 원 이하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사실, 굉장히 그 사이에 있는, 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 제 예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 부부 간 증여를 통해서, 주택의 소유권을 분할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주택의 소유권을 분할하게 되면 은어 38페이지 그대로 표 4에 있는 건데, 세부담이 엄청나게 축소합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 10억 원 미만의 과표가 있는 분들은 아예 종부세를 안 내게 되는 고요그 다음에 20억, 30억 짜리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를 소유한 분들조차도 이제 공동 소유를 분할하게 되면은 세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축소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사실 이거는 이미 가지고 있는 주택을 분할했을 때 얘긴데 그 주택을 구입할 당시에 소유권을 분할하는 방식은 이미 그 높은 자산을 보유한 분들이 어 분들한테는 굉장히 보편화된 방식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에는 넣지 못했지만 어한 작년 말에 이제 아크로리버파크라는 엄청나게 비싼 단지에 어 등기부등본을 다 떼본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주택을 분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 주, 이런 식으로 주택 소유를 분할한 이유는 종부세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이기도 하고, 뭐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 저 같은 무상계급은 그 자산계층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도 알고 있지 못하고, 또 실제로 그것들을 그분들이 알려주지도 안, 않았죠. 근데 실제로는 이 자산을 과다 보유한 사람들은 이 촘촘한 이 세제를 빠져나갈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방법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개개인들을 지금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거는 어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다라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들은 어쨌든 참여한데가종부세 개편안으로 제시하신 것 중에 하나가 핀셋 규제를 피해야 된다라는 점이거든요 근데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도 아쉽게, 아쉽게도 굉장히 핀셋으로 규제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한국 그러니까 기자님들이 이제 세법 같은 걸 보시면 너무 복잡해서 사실 알기 힘들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선별적인 과제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라는 것도 결국에 부유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별적인 대상들만을 과제를 하다 보니까 그 선별적인 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그 과세 대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해요. 그게 아까 신승우 선생이 말씀하셨던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할때 어떤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 대상을 전부 다 조사하지 않으면 그 대상 조사 대상에 대한 그 소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을 제기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종부세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선별적인 과세 대상이 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러한 방식의 규제 규제라기보다는 어떤 과세 방식은 어, 한국의 어떤 뿌리 깊은 유산인 이 선별적 과세 선별적 복지에 대한 복지 체제를 더 강화시킬 어 우려가 있다라는 점에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면이 있고 특히나 이제 과세 이연제도 같은 거는 그 일가구 일수택자라고 하더라도 그 어쨌든 굉장히 비싼 그 토지의 인프라를 어쨌든 점유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또 응능 부담 원칙에 의해서 과세를, 과세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이연시켜준다, 공제를 해준다는 라 거는 그 사람들이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용서해준다는 거죠. 허용해준다는 라 면에서 경제적이지도 않고 자본주의 어떤 원칙에 부합하지도 않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일가구 1주택에 대한 어떤 배려가 굳이 필요하다라면 이런 비싼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이 다주택자들이 견인했던 부동산 가격의 상승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다는 라 어떤 인식의 기초에서 굉장히 많은 일가구 1주택자들이 주택에 투자를 한 거잖아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그 주택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어 굉장히 많은 지금 자산을 투자를 했고 소득을 투자를 했고 그러면서 가계 부채가 많이 늘어나서 실제로 내수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 과세위원 같은 제도보다는 지금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조금씩 조금씩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제도를 조금 더 시민사회가 잘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같은 데서는 굉장히 비중 있게 다른 정책 중에 하나가 이 주택연금 제도예요. 이 주택연금 제도를 통해서 이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서 주택에 투자를 한 사람들, 주택의 모든 소득을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소비가 굉장히 제약되어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주택연금을 조금 더 어, 이, 이런 그런 가구들을 위해서 어, 조금 더잘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라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적 자산을 투자하는 데 집중하게끔 만든 이 복지 체제가 어떻게든 조금은 더 복지가 보편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걸로 어, 이동하기 위해서는 주택연금을 통해서 어, 자산의, 자산의 이제 소득을 몰빵하는 그런 가구들의 행위를 조금 더 완화시키고 그 긴장감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목표로 가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메인은 하나요? 이게 혼재되어 있어서 이것을 다잘정리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계보다도 2분 이상 혼재받고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 좀 기여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 이 데이터를 한번 잘 살펴서 이해하고 제대로 된 현재의 보유상태 이런 것들을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결국에는 어 박용대 소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종부세 제도 자체가 너무나 구멍이 많고 쪼개기만 하면 어 과세 표준이 낮아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은 어 똑같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 리 이제, 신승문 교수님께서도 같이 이제 지적하신 사항이고요. 한 가지 약간 다를 수 있는 것은 아니면 조금 좋은 제안이라고도 저는 보여지는데, 어, 항상 그 핑계로 제시되는, 정부세 강화하려고 핑계로 제시되는 고령층 저소득가구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과세의연, 박용두 선생님께서 제시하셨는데, 어, 과세의연보다 차라리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하도록, 어, 그렇게 좀 연결, 있는데 왜 쓰지 않고 그걸 안 내려고 하느냐,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어,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제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사실은 어,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 그러니까 기자분들도 제대로 사실 저희 전문가들도 제대로 알기 세법 전문가가 아니면 이건 알기가 참 어려운 거여서 마침 오늘 여기 이제 전문가들이 나오셨으니까 필요한 취재가 있으시면 더 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변광욱 예변광 예. 올 6월달에 6.17 대책도 있었고 또 7월 10일에 대책이 있어가지고 대책이 3번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각 대책의 내용들이 좀 이렇게 혼재돼가지고 약간 좀 이해하기 힘드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먼저 그 대책 3개를 종합해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과연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잠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난 12, 16대책은 여러가지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어 결국 지금의 종부세 모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1세 어, 1주택자, 1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2주택 이하자의 세율이 올라가는 게 결국에는 12.16에서 발표된 그 세율 인상 부분이 반영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려, 아까 말씀많으셨던 고령자 공제 확대 10%씩 올려주는 것도 지난 12.16 대책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제 한도를 70에서 80으로 높여주는 것도 지난 12.16 대책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6.17 대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정부서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말씀드리면 은 6.17 대책의 중심은 법인, 세제 측면에서는 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라고 해야 될까요? 투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한 세제 강화였었습니다. 그래서 6, 6월 7일 날 발표된 것은 그 제가 낮은 구간이라고 그냥 말하겠습니다. 낮은 구간의 법, 법인에 대해서는 3%, 3%, 높은 구간의 법인에 대해서는 둘다 개인 최고세를 이었습니다. 그 단일 세율도 적용하는 게 지난 6.17 대책의 핵심이었고요. 어, 그와 함께 그 법인에 대해서는 6억 원 공제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 대책에는 자세하게 안 나왔었는데 지금 법안을 보시면은 법인에 대해서는 세 부담 상한도 적용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약간 혼동하실 부분 있어 제가 말씀드리는데 유, 법인은 6억 원 이하 주택도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뭐 너무 기술적인 얘기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종부세법을 보시면은 합산할 6억 원을 재산세를 납부한 주택의 가액의 합, 공시지가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한 분이 종부세 과세 대상인데, 법인은 그걸 적용시키지 않을 계획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법인 1개 법인이 1억 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인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다주택자 그러니까 법인을 제외한 다주택자의 세율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다주택자의 세율 구간이 올라가게 따라서 법인 중에서 다주택 법인의 세율이 지난 6일7에서는 4%였었지만 이번 7 0 대책과 합치다 보니 어, 법인, 다주택 법인의 세율도 6%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나니까 정리한 게 아니고 더 헷갈리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제단에는 정리를 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봤을 적에 과연 지난 세번의 대책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나에 대한 것을 한번 정리해드리고 싶어가지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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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어, 여기 오늘 말씀 주신 것 중에 몇 가지 부분들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어, 몇 가지 제가 생각하기에 한번 고민해볼 부분이 있지 않은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시도세율, 시세은두 가지 다 아시겠지만 시도세율이라는 건 결국에는 뭐 소득이든지 자산이든지 우리 어렵게 세율 계산하지 말고 결국 얼마 내가 세금 낸냐를 계산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두 가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건 물론 세율이겠지만 다른 하나는 그 대상 음, 또 세법적인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과세 표준이겠죠. 근데 지금 세율도 많이 인상됐지만 과세 표준도 바, 어, 종부세 과세 표준은 크게 두 가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는 어, 말씀하셨다시피 그 공시지가 현실화율 두 번째는 공정가액 비율입니다. 어, 공시지가 현실화율도 그런 단일이 아니고 어, 국토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장치에 통해서 지역별 주택 가액별로 매년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분명히 그 종부세 시도세율이 올라가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공정가액비율입니다. 뭐 비슷한데 다르지만 이거는 종부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뭐 저희가 자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거고 내년이죠. 내년 종부세는 95% 2020년에는 100%도 이미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두 가지 요인이 아마 세율과 더불어서 종부세의 실요세율을 높이는 데 크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말씀 주신 것 중에서 그 주택을 지금 현재 저희가 구분하고 있는 세율 체계를 구분할 적에 조정지역 내 2주택자를 다주택자, 3주택 이상자와 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도 어, 약간 좀 어려운 어, 문제가 있다라고 하신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경우에 항상 종부세가 저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고가 1주택자와의 형평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저가 뭐 삼억 사억짜리 집을 두채 가지고 계신 분을 아디팍 아리팍 말씀하셨는데 아디팍에 갖고 있는 뭐 가격이 높기 때문에 한개 세율은 높겠지만 높은 세율 구간으로 옮긴다는 게 과연 어, 또 다른 측면의 과세형평에서 적정한 거냐에 대한 고민도 심도 있게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이해 를 못한 게 있는데 세대별로 이제 위험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세대별로는 과세 합산 과세할 수 있지. 맞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어떠, 어떠, 기존에 어, 예, 예. 그 구간 합산과세가 위험한 점을 알았요 예, 예. 이건 세율 적용을 세대별로 하겠다는 거죠. 대안을 제시하는 게. 지금 회장님이 제시하는 게. 예, 정확하, 그거는 다시 한번 나중에 제가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오히려 범 범위, 합산의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어 제가 정확하게는 사실 이 자리에서는 이해를 못 해가지고 나중에 한번더 가르침을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음 예. 아 그리고 과세 이연 부분 어 이제 아까 고령자에 대한 과세 이연 부분을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어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 저희 우리가 고민스럽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어떤 지역의 인프라라든지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가로서 종목을 내고 있는 거지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거는 재산세 영역인 거고 지자체와 연관된. 종부세는 그런 서비스의 편익의 대가로서 지불 우리가 부담하는 게 아닌 거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든지 전반적인 자산에 대한 과세 형평 차원에서 부담하고 있는 걸다 알기 때문에 그건 또 하나의 세제의 전반적인 접근방법에서의 어떤 논의가 깊게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종부세를 약간 부유세라고 혹시 오해하실까 봐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종부세는 부유세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부유세라는 거는 순자산에 대해서 매기는고 현재 종부세는 자산가액 자체에 대해서 매기기 때문에 집을 사면서 부채를 졌다 해가지고 그 부채를 차감해, 차감해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유세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세금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답변하시기 전에 뭐 혹시 플로어에서 다 들은 기자분들도 질문을 아니면 그 전에 일단 몇 가지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기자분들 질문에 답변하시는 것으로 그러겠습니다. 그뭐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건데 조금 더 정리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우선은 방금 말씀하신 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그러니까 1세대 2주택과 관련한 문제를 정부에서 제외해도 저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세율들을 재산세에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거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저는 1세대 1주택과 관련한 문제는 뭐 해결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세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재산세는 그 지역별로 자치단체별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정부세라는 것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들을 종합 합산해서 과세한다는 면이 있는데 주택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1세대 1주택이면 그건 합산할 게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 문제로 빼서 과세를 해도 안든데 그렇다고 라 하면 정부세의 취지에 맞는 세율 지금 적용하고 있는 세율을 재산세에 반영한다는 걸 전제로 할 때는 그거는 괜찮다고 라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라 하면 재산세가 큰 폭으로 개정이 돼야 하는데 과연 또 사람들이 납세자들이 그거를 용인을 할까 왜냐하면 지금은 많은 재산세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해왔던 것들을 정부세라고 이야기하는데 고가 1세대 1주택을 정부세에 편입시켜서 세율을 높여서 하자 이런 개념으로 지금 들어와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건 저는 생각이 뭐 방금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하더라도 세율만 변동이 없으면 그는 뭐 부담은 똑같아질 거니까 문제될 건 없는데 네네 네, 네. 짧게 말씀드리면 종부세 세오는 전액 지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자체로 네, 네. 세원의 사용 문제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중앙정부가 사용하는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나느냐는 문제도 현재 시스템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재원의 문제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되는 게 종부세 세 종부세도 지금들 주택자는 재산세 공제 받고 있습니다 재산세 부담액을 그렇기 때문에 그 추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지 얹어가지고 종부세가 손으로 다 증가하는 건 아니고 네네. 결국 현재 고가시서를 가지고 있는 재산세 납세자가 그 공세받은 종부세 납부액 만큼 올라가는 거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큰... 뭐, 그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그 내용이 재산세를 변경해서 하더라도 세부담은 똑같아지니까 네네. 그거를 사람들이 무거워할 거다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부세법이 무겁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과세가 잘안 되어왔는데 왜 과세하려고 하는 거냐라는 이야기에 대한 저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이야기에는 재산세로 가든 종부세로 가든 이 사람들은 똑같은 세 부담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쪽은 무겁다고 느끼고 저쪽은 무겁지 않다고 느끼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거는 단순하게 그냥 사람들의 개념으로 다가오는 건데 무겁다라고 지금 느끼는 거는 세부담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랑 다름 없다. 그래서 재산세가 하더라도 그 이야기는 똑같이 하게 될것 같다라는 이야기에서 저는 오히려 네, 네, 네. 이제 네, 네. 그런 개념이다라고 네, 네. 생각이 들고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요, 그건 아까 <웃음> 말씀드린 거 <웃음> 상관없는데. 네, 네, 네. 그 다음에 저희 그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지금 자산 과세인데 이게 징벌세적 과세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절, 그런 거는 전혀 아니다. 그동안 지금 관련해가지고 자산에 대해서 그동안 미미하게 과세해왔던 것들을 이제는 제대로 과세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가액에 비례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라게 이제 부동산 보유세의 개념인 거고요. 그다음에 워낙 자산 불평등이라는 걸 보셔서 알겠지만 그 자산적 가치라는 것들이 저희들이 뭐 자산이라는 건 소득을 열심히 이제 얻은 것들을 저축해서 남기는 건데 지금 자산 불평등이 생기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증여나 상속을 통해서 그냥 자기가 번 소득이 아니라 그냥 이전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 출발 때부터 마치 세수파 돼서 마치 이게 신분제 같은 느낌으로 가져와서 굉장히 젊은 청년 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박탈감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형성된 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비용을 납부해서 과세를 하는 게 맞고 그 비용을 모아가지고 아까 말했지만 국토균형발전이나 아니면 공공임대주택의 재원으로 활용해서 자꾸 그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 다만 이제 그 부동산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택도 있고 토지도 있고, 그러니까 건축물도 있고 토지도 있고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자산 가액에 대해서, 아까 말한 것니 똘똘한 한채 이런 상, 만약에 두 채, 세 채가, 어, 더 똘똘한 한 채보다 못하다고 이야기하면 원래 고액인 똘똘한 한 채가 더 많은 비용을 내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거를 원칙적으로 기준으로 가액 비율로 가는데 다만 저희들이 이제 한번 포인트를 봐야 되는 것은 주택 문제입니다 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단순하게 가액 비율로만 가게 되면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게두 주택, 세 주택, 네 주택을 다 소유한다는 게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거냐라는 거죠 저희들 생각에는 다른 토지들 같은 경우는 뭐두뭐두핏지를 갖고 세핏지를 갖고 네핏지을 갖더라도 그걸 합산해 가지고 그냥 비례해서 납, 납, 납부하면 되는데 주택이라는 거는 두 채, 세 채, 네 채를 갖게 되면 이렇게 무주택자가 양산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러면 주택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택을 짓는 거는 당연할 텐데 그 주택을 제가 이야기하는 이거를 세대별로 합산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세제를 보면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고 정부세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기,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1세대 1주택의 개념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거를 2주택, 3주택을 자꾸 쪼개가지고 마치 2주택은 허용하는 개념으로 가게 되면 답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야기할 때뭐 혜택을 주거나 뭐할때할 할 때는 1세대 1주택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놔두고 나머지는 다주택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중과세를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택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리고 어, 지금, 뭐, 신동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표 구간과 문제에 대해서는 좀잘 잘 연구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어, 납세 대상이 적은 인원만 고액 세율로 하게 되면 실질적인 세부담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적절한데 실질적으로 많이 부담하는 층도 그 중간에 네 번째 구간 같은 경우는 너무 넓게 잡혀 있는 거죠. 그걸 적절하게 쪼개서 적절한 세부담을 할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동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홍종 연구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게 다주택자가 처분을 할때 생각을 해보시면 매매로 처분하는 거랑 증여로 처분하는 거에서 증여, 증여 자체가 더 세부담을 어, 세부담이 없다 이런 제도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생각 현행 제도가 그렇지 않은데 그런 허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부담부 증여를 통해 가지고 하거나 이런 방법인데 그거는 어쨌든 네. 그냥 매매를 통해서 아니면 일반적으로 양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증여는 오히려 더 불로적으로 이동되는 거기 때문에 더 과세를 강화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멍이 없는지는 이번에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에 있어서 오히려 저쪽이 재산적 이익이 더 많다. 그래서 오히려 세제 혜택이 더 많다라고 여기서 증여로 옮겨가는 것들은 차단시킬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홍종용 요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세 이연 문제인데 뭐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뭐 저는 생각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도 20억이나 30억의 자산가들은 충분하게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납부를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께서 너무 그동안 과세 안 해왔던 것들 갑자기 과세하니까 불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세대가 이동하면서 인식들이 바뀌게 되면 과세 이행제도를둘 필요는 없지만 당장의 정서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 종부세를 좀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과세이연제도 같은 경우가 들어와서 조금 세금 내는 것들을 처분 단계로 넘겨주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일 거다. 이런 정도의 문제 이게 영구적으로 가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라서 어, 방, 고 과도기적인 관계를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는 라 문제인데 뭐 주택연금을 안 하시겠다는 분들을 뭐 강제적으로 주택연금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다만 주택연금제도를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은 같이 복지제도로서 해야 된다는 건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을